네, 정원이 어깨가 너무 넓어서 이렇게 두 손으로 양 뜨고 이렇게 해줘야죠 둘이 어, 어, 손이 큰 편인데 이렇게 두 손이 가고 남아요 이번. 둘이 손이 작아요 <웃음> 한번 대보여주면 안돼 네, 나도 크기 그러네? 비슷하네 제가 주먹이 있었잖아요나봐요 주먹 나도 주먹이 비슷하다 어? 2시간 이상 찍어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랩비링 생방송이 들어갑니다 진짜 긴장이 되는데 처음인데? 지제 살면서 이렇게 어깨에 는사면두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 뭐. 비다아아 아 제가 실제로 안아본 사람 중에 두 번째 비프 진짜 비한번 안아본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<되는 거야>. 이렇게,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되는 거야. 웃음>